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자리를 비울 때 보통 모니터 전원을 끄는 경우가 많죠? 직접 끄지 않더라도 전원 설정을 통해서 정해진 시간에 맞게 모니터가 꺼지도록 설정하고 사용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모니터 화면이 꺼지지 않도록 설정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경로만알면 꺼지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고 시간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윈도우 시작키를 눌러 제어판으로 이동한 다음에 전원 옵션으로 이동합니다. 전원 옵션으로 이동한 다음에는 좌측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끄는 시간 설정을 누릅니다. 여기에서 디스플레이 끄기 우측에 있는 드롭다운 목록을 펼친 다음에 제일 아래에 있는 해당 없음을 선택을 하고 변경 내용 저장을 누르면 모니터 화면을 자동으로 꺼지지 않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간을 설정할 때는 동일한 경로로 이동한 다음에 디스플레이 끄기 목록에서 원하는 시간을 선택하고 변경내용 저장을 누르면 해당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모니터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알려드린 경로보다 더 간단하게 적용하는 방법은 바탕화면 빈 곳에 마우스 클릭, 디스플레이 설정을 누른 다음에 시스템 목록에서 전원 및 절전을 누릅니다. 제일 위에 있는 전원 사용시 다음 시간이 경과하면 끄기라는 부분이 있죠. 마찬가지로 드랍다운 목록을 펼친 다음에 제일 아래에 있는 안함을 선택하면 모니터 화면이 꺼지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경로만 알면 언제든지 설정을 변경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